창세기 33장 읽어볼게요.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엘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6절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7절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8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죽게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9절 예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 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 이니이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12절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 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죽게 나아가리이다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종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죽게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16절 이 나래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18절 야곱이 받다 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한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 그가 장막을 친바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20절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루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